아 포인트 보상 티켓 저거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까만 여기? 거 까만 거아 요고 요고? 네아 그러네 두번째 확정 네번째 확정 몇개 네. 있지 근데? 한번 눌러봐요 두개 있구나 오케이. 하나 일단은 하나 아, 받네 일단, 일단 확정, 하나 봤네. 응, 일단, 확정. 아, 일단 하나 받고 가자 이건 키네몬 주는 거지 그럼 네자 이렇게 해서 방어 키네몬 음... 아... 어, 뭐야 뭐야 카아마츠네 카 마츠마츠 카아마츠, 마츠, 마츠, 카아마츠. 아 카아마츠 계정마다 하나씩 다있어 나씨 오뎅 어, 뽑기 할때조져 가지고. 아, 또 나왔나? 아열번 뽑는 거야? 어 키네몬. 아 얘네 두 개가 확정인가 보다. 아두개 주는구나. 아자 아. 우리 오뎅. 자 일단 오뎅 잡고 갈게요. 야 이거 로뎅인데 제대로 나왔네. 잠깐, 내가 뭐 나온? 나은... 왜? 그 뭐야? 토로 뭐... 나오는지 뭔지. 아니구나. 아, 아 이거 로저 이거 오뎅이야 음, 그냥. 음, 음. 어. 프리의 영주 코즈키 오뎅 오뎅 야, 부럽다 자 이제 본격 오뎅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3개짜리 하나 먼저 뽑죠 1, 1회 뽑기 3개로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오뎅? 이거 왜 나오냐 이거? 새로... 응붙지 <웃음> 자, 자, 갑니다. 이제 오, 우리의 목표는 응. 오뎅을 일단 5성 잡아주는 거죠. 응. 자, 5성도 이것만 더 뽑으면 되니까. 이걸로 네. 해야 되지. 근데 오뎅은 얘는 스텝업이 없,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뭐야? 아, 어, 없다. <웃음> 자, 오뎅 뽑기 갑니다. 내가 봤을땐 키쿠 키쿠 90강 나올수도있다 <웃음> 자 아, 건너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뎅가자 코즈키 오뎅 오뎅 오뎅 코즈키 오뎅 아까 기어포스에서도 나왔었어요 야 근데 골드로더를 100만드네 이거. 아 나이댔어 아, 로저 100이랑 오뎅 80 이렇게 해가지고 리그 학살 좀 하고싶은데 음, 선생님 한번 돌려주세요 저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하성이 잘 뜨니까요. 좋아져. 좋아. 나쁘잖아. 빨빨 빨간색 나쁘잖아. 아즈아 우리 오뎅. 아 방어 오 기어포스다 근데. 어? 아 뭐야? 와포로, 아, 아 카마츠. 아니, 얘가 왜 여기서 또? 내가 봤을 때 카마초 5석 나온다니까, 이거? 아, 진짜. 이거 씨. TV로 보고 있는 과장이는 속이 뒤집어질 거야. 미안하다, 초라 미안하다. 자, 한번더 하고, 그 다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928. 5대2 두, 두번 떠야 되는데. 언번 뜰까? 오뎅 오뎅 오뎅 옛날에 한트에 드조로 두번도 하고 진짜 좋아했잖아 아! 그때, 그때도 저 옆에 있었어요 맞아. 뽑기는 같이 해야 되나? 같이 그래야 잘 나오나? 그치, 그치. 아 허탕 쳤어 허탕 쳤어 자, 아 얼굴 보고 싶지 않네 자요 느낌 이어받아서 가겠습니다 시기시기 타시기 받고요 자, 타시기 받고 오뎅 잡으러 갑니다 보스키 오뎅삼아 지금 애니에서 오뎅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요 야그 느낌 받고 갑니다 아 미역수. 공격수네 콜드로 오자아 미요크 8 0야 내가 미요크 세번 다 내가 간거야 미요크 다 미치겠다 모자미요크 아. 아 방어네 다마츠 시저다 오아우 시저 시저 제잘쓰던데 누구야? 제 누구냐? 제 누구야? 저거 저거 저거. 또치 또치, 또치? 시저 좀잘 써.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또치 시저 잘 쓰더라. 오뎅이어. 오뎅까지는 모르겠고 카마츠는 진짜 80 찍을 것 같아. 그렇지. 응. 그리고 갑자기 키쿠가 두개 나온다. 그냥 갑자기 키쿠가 두번 나올 거야. 키크가 갑자기 두번 나온다. 되게 애매하게 4성도 아니고 말고 그냥 그냥 아, 오성도 아니고 오, 오 이거 잘하면 나온다. 어아 방원에 카와마츠다. 음. <웃음> 카와마츠 오성 됐다. 찍었어, <웃음> 내가 카와마츠 오성 된다 그랬지? 아 그리고 키크가 두번 나올 거야. 한 봐봐. 여키코두번 나온다 이거. 나오라는 오뎅은 안 나오고 씨, 개구리만 나오네 그러니까요 개구리만 나오네 음... 어 키네몬, 아, 키네몬. 자, 생략해도 돼 코즈키에 가신들이 많이 나왔고먼 오뎅은 좋은데 걔네 가신들은 어디, 타라들 나사가 빠져있어가지고 <웃음> 나사가 빠져있다 <웃음> 어. 오성이야? 키네모아 오성? 오성? 오성이다 오성이다 와키네모 오성 카아마츠 오성 야 오뎅 빼고 난리 나네 그러네, 오뎅 빼고 다 나오네 어. 뭐야. 근데 이 700개 안에서 사실은 한 번은 한 번은 나올 건데 우리가 두 번을 노려서 그런 거 같지. 나 오늘 80만 좀 찍어 보자. 아, 또방원네카마츠 어. 아니야, 또? 아, 가. 아니 데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그냥 구목 구로코다일이네 싱크로코달도 아니고 구로코다일이 아니. 소사 야수 백 지금 찍으면 진짜 유튜버가 지대로인데아 그럼 왜 카야가 안나오냐? 카야가 안나오.. 카야 나올거야 카야 무조건 그, 나와 나올때 됐어 이제 아 이제 니가 좀.. 아 진짜. 힘들다 아야 이거 윤근 지친다 아. 아우 힘들어 가자.. 뭐라도 좀 떠라 어? 또 나왔어 어? 또 나왔어 카카마츠카마츠또 <웃음> 카마츠 나왔어 백 찍겠다. <웃음> 아, 우리 과장이 지금 속 터지죠. 어, 방금 걔도 또 나왔어. 뭐? 키네몬, 키네몬, 키네몬. 얘네 둘만 아주 고정으로 나오는구나. 몇 넵이야? 85시 둘 다? 그러네 둘다 80원 나오라는 오뎅은 안나오고 어? 이거? 아니 또 기대하면 안나와 응. 안나온다 생각하고 뽑아야 나와 아 이게 또 해주다보니까 내거였으면 하는 느낌으로 막 뽑아주는거야 맞아맞아 내거 같은 느낌으로 그래, 적당히 근데, 이제 선을 긋고 내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뽑아줘야될것같아 음. 야카마 m 다 미치겠다 야 야, 백카마 h 찍겠다. 진짜 백 찍겠다. 야, 카마 h 백 찍는다. 야, 오뎅의 파트너가 생겼다. 카마 m 개 c 리식 o w much? How much? How much? h o 다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 쓰레이서폰좀이래 <웃음> 아, 지금쯤 한번 떠주면 좋은게 그래야 나머지가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어우 진짜 안 뜨네 진짜 이 뽑기 확률이 너무 너무 좀 500개에서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아, 아 거지다 거지. 안 뜨네. 보겠습니다. 자 남은 건 500개. 200개까지는 스킵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아 지친다. 아이또 우승이 하나 또 줘야지 힘이 나는데. 맞아. 아안뜬다 갑자기 네. 엄청 안 뜨네. 아 씨, 과장이가 속이 씹어지겠는데? 오. 뭐야? 아 구로나네. 아 구로나라니. 구리다. 구리다 구리야. 아 알비다 진짜 그 응. 편이. 아씨. 내가봤을때는 상반기 안에는 지금 로저 오뎅구이 캐릭터가 나올수가 없어 뭔가 갈아넣은 느낌이야마음이고구는이 아, 친구는 이로가 내가 봤을 는오뎅수는이친 수준일 거거든. 아카구는이네구나이어카와왔츠카는마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야, 백각 나오네. 야, 이제 270개밖에 안남갖고 슬슬 도이 졸리는데. 좀 똥망인데 이제. 야, 오뎅이랑은 인연이 진짜 없나? 아, 근데 백 100, 백로저니까 한 번만 더 나가라 그러면. 오뎅이 나와줬어. 오오오 오다다다다다다다. 오늘 내가 뜬다니까. 대박 대박 대박. 이거봐 오늘 내가 뜬다니까 오늘 이상하게 내가 잘떠야 오늘 진짜 형이 잘 뜬다 야 이거봐 유보님 봐 리얼게임 진행 안돼요 음. 로댕 오저 그치 그치 그치 그래 로댕조어진치 안된다니까 어우 깜짝 놀랐네 뭐야? 씨. 어우 씨, 깜짝 놀랐네 진짜 나불감 하겠습니다 디딩 이크가 오오 야다 다 나왔네 저봐봐아 기어 포스가 주네 와우! 오뎅이 쇼로 저 근본 없는 헤어스타일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머리에 <웃음> 어떻게 맞든거 머리가 접시모양이에요 접시모양? 저기 위에 초밥 먹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초밥 접시 아니야, 초밥 접시 <웃음> 야 이거는 진짜 이계정 진짜 괜찮다 할만하겠다 모저 1 0에 오뎅 80 80이네, 또 이계정은 진짜 할만할거야 아, 귀찮은 것도 다 해주고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저것만 하면 돼매달장만 잘해놓고 이제 그냥 쭉 키우기만 하면 음. 돼